밥, 라이스? 난 오늘 피자 먹었는데. 어, 아니, 나 밥은 안 먹었고. 어, 잘됐다. 그럼 지금 밥 먹으러 가자. 야, 어, 어, 아, 아. 재선, 뭐해? 밥 먹었어? 아, 병태기 형. 어네, 방금 식사 두번 했어요. 그리고. 어.. 점심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저녁을 물어보는 거야? 어.. 그냥 안부 인사지 그냥 인사! 안부 인사! 한국 사람들은 밥 진짜 좋아해 대만 만나면 다 밥이야 내 밥은 어떻게 어, 안부인사야? 밥은 그냥 라이스 아니야? 야 재선이 응. 밥이 그냥 라이스인 줄 알고 친구가 밥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점심만 두어 먹었대 응. <웃음> 음.. 한국인에게 밥은 그냥 라이스는 아니지 맞아, 그게 찮하지 나도 한국 처음 해봤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근데 나는 걱정해주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도해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 음. 그러면 밥은 더 탈체 뭔데? 언제 서야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안부 인사할 때 여우 재선! 뭐해? 밥 먹었어? 아니면 약속 잡을 때그렇게 아, 한번 밥 먹자. 그리고 고마울 때 오, 선배 진짜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밥 한번 꼭 살게요. 밥? <웃음> 이외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럴 거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야 될거아니야아 밥맛 떨어져 밥맛 없는 자식 다대밥을 재뿌리는 거야 뭐야 어,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밥먹을 생각도 하지마 뭐 이런 순간들 얼마나 밥먹자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요즘에 밥약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잖아 오케이 okay. 이제 나 그럼 밥으로 한국말을 다 잘할 수 있어 다들 고마워 나 이제 밥으로 한국말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속으로 있었을거야 진, 너도 이 속으로 있었잖아 아닌데? 나 야. 지금 너랑 같이 매우 슬프하고 있는데? 야, 이거 봐! <웃음> <웃음> 귀야워 무슨 일인 아니 그게 저번에 우리가 밥으로 한국말 하는 거 알려줬잖아요 <웃음> 근데 오늘 강의실에서 재선이 교수님께 글쎄 재선 설마 교수님한테 밥 먹었어요 한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닌데 밥으로 안보 묻는 거 좋지만 누구냐에 따라서 밥골필려고있어나 그거 알아 그래서 진지라고 하, 말하는 거 맞지 나 그래서 나 교수님께는 진지를 먹었어요 했는데 다들 웃은 거란 말이야 죄송 진지를 세연하고 싶을 때 먹었어요 아니고 드셨어요 라고 인사 세연해야지 아 맞다 그럼 친구들에게 밥 먹었어? 말하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진지를 드셨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 맞아 그것도 맞는데 어, 진지는 조금 더우더른한테 쓰는 표현이고 그것보다는 좀 덜한데 좀 격식을 차릴 때는 그냥 식사하셨어요라고 하면 돼. 오케이. 나 이제 밥 청거야.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 개 문장을 만들 수 있어.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없는 거야? 연태기 형 해준 얘기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린 브루 더라이 덕분에 한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맞아. 밥을 먹었어요? 아파도 밥을 챙겨야 먹어야 돼요. 역시, 나랑 같이, 밥, 먹래.